맛있습니다. 아 요즘 제가 평화누리길 도장 깨기 하고 있잖아요. 평화누리길이 있는 코스가 김포, 고양 파주, 그리고 연천인데 저희 어머니께서 연천 여행은 또한 번도 안 해봤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여기로 오시고 왔습니다. 여기는 엄마 호로고루성이라고 연천에서 제일 예쁜 포토스팟이라고 해요. 토끼랑 의자랑 같이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아, 여기가 해바라기 원래 있었던 곳 와, 출입증 받았는데 어, 여기 올때꼭 신분증 가지고 오셔야 돼요. 지금 여기 어디예요? 태풍 전방대. <웃음> 음. <웃음> 이게 임진강 1호 댐이라는 이제 북한에서 운영하는 댐입니다. 여기 지금 태풍전망대에 도착해서 둘러봤거든요? 근데 여기가 그 휴전선에서 가장 근방에 있는 국군전망대라고 하더라고요 촬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저는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임진강도 바로 눈앞에 보이고 그런 국군경계선도 보이고 이 모습을 진짜로 한번 눈으로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오셔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아요 여긴 어땠어요? <웃음> <웃음> 엄마, <진짜> 빵절러고 <빵줄> <웃음> 바리바리 싸내고 있어요. 아까 귤이랑 또 잔뜩 주시고. <웃음> <웃음> 여기 저희 점심 먹으러 왔는데 여기가 이 연천에서는 그런 체험이나 카페로 엄청 유명한 곳인가봐요. <웃음> 아, 너무 예쁘게 생겼다. 엄마 아빠가 요 여기 연천이 율무가 유명하대요. 원래. 이런 다, 반찬은 다 직접 만드셨다고 해요 그리고 여기가 네. 단호박을 네. 처음으로 상품화한 곳이에요 아정말서 단호박, 율무 이런 거 많이 음. 활용하고 음. 있습니다 음. 음? 맛있다 음 진짜 맛있다 음미료, 뭐 첨가물 전혀 들어있지 아, 않습니다 아 그런 거 없어요? 네네 네. 음. 그래서 달지 않고 반주로 아, 네, 음. 좋아요 네, 네. 엄청 진하네요. 네. 한국인의 밥상에도 출연을 하셨다고요. 사장님의 센스. 이렇게 테이크아웃 잔에 커피를 또 주셨어요. 연천양조.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그밥 먹은 곳에서 10분 거리에 있는 연천양조를 만드는 곳에 왔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어, 여기 계신다, 사장님. 좀, 좀 부끄러운데요? 네. <웃음> 저는 연천 양계장 대표 박용수라고 합니다. 어, 여기 연천에서 율무로 막걸리 동동주 소주 등 전통주를 빚고 음 있습니다. 와. 저 막걸리는 네, 처음만 들어봐요. 네, 아 우와! 이거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대박이다. 뭐라고 삭아서 바구 걸렀다 해서 막걸리. 아, 그렇 밥을 이렇게 음이 거두밥이라고. 효초를 잘게 식히기 위해서. 네. 얇게 펼치는데 테라피한 20도 정도가 되면 좋다고 합니다. 네네, 네. 두루게. 음. 그다음에 지적해 드릴게요.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엄청 힘드시죠. 네. <웃음> 지금 이렇게 적은 양 하는데도 힘드는데 옛날에는 이제 네. 뭐 결혼, 또 제사, 또뭐 이런 거 치면 정말 네. 술부게되접거든요그 네. 엄청난 음. 양을 해달라고 하면은. 생거예요? 뭐 옛날에 네. 네. 이 정도까지 저희가 손으로 만들었어요. 저희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어요. 우산회관이라는 카페에 왔는데 오늘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 이 빵이 진짜 다 맛있어 보인다 잔커피 이고 그 am a rebel. I 다 m a rebel. I a 는데 rebel. I am a rebel. I am a rebel. I am a rebel. I am a rebel. I am 가 rebel. I 우와, 괜찮은데? 와, 엄청 아늑하고 지금 따뜻한데? 오 대박! 굿모닝. 저는 여기 카라반에서 잘 잤습니다. 여기 침대랑 이렇게 두 개나 있어서 한네 다섯 명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이렇게 캐러반이 또 침대처럼 변환 테이블까지 가능해요. 아 근데 여러분들 여기 그 수건이 없거든 요수건이랑 샴푸린스가 없으니까 그거 꼭 챙겨서 오셔야 될것 같고요 뷰가 진짜 미쳤어요 헉, 지금 한탄강 윤슬이 저렇게 반짝이는 거 보이세요? 그리고 이렇게 차를 바로 앞에 세울 수 있어서 이게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여기 앞에서 바베큐도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평화누리길 갈 건데 이렇게 두 개를 챙겼지 좋은 일도 할겸 플로깅을 하면서 트레킹을 평화누리길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보시죠! 고고고! 여기 보니까 이 한탄강 관광지 옆에 연천 전곡리 유적도 있어요. 시내처럼 엄마 어제 좀 볼거리랑 먹을거리도 많았잖아. 그래서 이쪽에 좀 오면 볼거리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 한탄강을 이게 끼고 있는 카라반에서 이제 잤습니다. 짠! 여기 평화놀이길 12코스거든요. 여기서 제가 그 플로킹이랑 그리고 트레킹을 하러 왔어요. 저는 오늘 12코스를 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어제 다녀온 호르호르 태풍 전망대 그리고 오늘 갈 제인폭포그리팅맨 이런 것들이 연천 구경이에요. 아, 여기 쓰레기 있다! 전체적으로 산이 되게 깨끗해요 여기 평화놀이길 오는 사람들은 역시 평화로워서 쓰레기도 안 버리고 아주 산 사람들 어? 거기 있어 약간 위험하긴 한데. 이 나쁜 사람들 예아 정말요? 어디까지 갔다 오셨어요? 아니 우리, 저는 이 놈에 조금 더 왔어요 아 정말요? 예. 저도 가려고요 <웃음> 아 요새 <웃음> 졸림인데 네. 네, 감사합니다 오 네. 음, 이렇게 그 동네분들도 쉬엄쉬엄 걸으시나봐요 지금 이제 그리팅맨이 보여요 이 그리팅맨까지 왔다 드릴게요 저희 거의 다 올라왔는데 여기 앞에 보니까 공사 중이에요. 그맨 위에 가면은 그리팅맨이라고 이제 북한을 향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공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했는데 지금 앞에 공사 중이어가지고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하고 내려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뭐 사진으로 대체하거나 해야 될것 같아요. 음. 아까 좀 초입부분에는 쓰레기가 많이 없었는데 이제 올라오니까 와 이게 한가득 가득 찼어요 쓰레기 버리지 맙시다 여기 밑에 되게 예쁜 카페가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여기는 그 태풍전망대 쪽이랑 그리고 그리팅맨 밑에 오면 음, 카페인데 진짜 너무 예뻐 와 엄마, 이게 몇 개일까? 엄마, 여기 등산하고 나서 딱이다. 우리 그 갔었던 평화누리길 갔다와서 여기서 조교까지 하면 너무 딱 부일 것 같아. 케이쁘지 않은데? 여기 진짜 완전 완전 강추. 어때 엄마? 어도되거 음, 저기야 애플 편패 보이지? 너무 예쁘다 오 여기 다 엄마 여기 한번 가르쳐주세요 이 진짜 맛있어. 여 소리가 들리는 곳을 보니까 이렇게 콕콕어 와 저희를 가나 봐요 너무 예쁘다 저기 추연들이고 있고 이대로 이제 가볼게요 그 형성과정 저렇게 돌이 깎여있는 건왜 깎여있는 거예요? 이게 용암이 흘렀다는 흔적이에요 그리 강원도 평강에서 시작해서 철원, 포천, 연천까지 해서 140km를 갔다가 한탄강 따라서 용암이 흘렀어요 아하. 식 강이랑 만나면서 이제 식으면서 주상절리가 생기고 판상절리. 그서뭐 음 어떻게 식은 강에 따라서 대리석도 있고 음 역시 유네스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진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돼서 오늘 원래 카약을 타러 가려고 했었는데 카약을 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한번 임진강 주상절리로 한번 가볼게요. 동이 교체로에서. 임진강도... 엄마 여기도 유네스코네 저기 여기 연천에서 카약 탈수 있는 곳에 왔는데 와 풍경 봐요 대박 아! 아까 이 다리로 지나왔잖아요 여기 완전 이쁘던데 여기 이렇게 카약을 타는 거예요 주상절리 절벽을 보면서 카약을 탄다는 것 때문에 오는 거거든 그러니까요 이게 주상절리죠? 그럼요 이게 아, 주상절리가 와, 네. 이 끝에서부터 쭉 돌아가면서 한 네. 2km 정도, 허, 정도. 그럼 총몇분 타는 거예요? 40여분 4 0여분에 여기 다 도는 거예요? 천천히 이게 물을 역행해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네. 좀 힘이 들거든요 저기서부터 쭉 이렇게 쭉 올라가요 올라가서 네. 다시 이제 내려오면서 산좀찍고 음. 이제 풍경도 보면서 음. 내려오는데 네. 사실은 지금 한 2주 전에 네. 굉장히 그림이 이뻤었는데 지금 네. 단풍이 졌잖아요. 아 단풍도 있어요 그러면? 단풍이 아 이게 임진적벽이라 그래가지고 네. 빨간 아주 진 빨간 아 단풍이 들어요. 아 진짜요? 아 너무 예쁘겠다 그러면. 2년 전에 이 유네스코가 한탄강 임진강 추천률 지정이 됐어요. 아 2년 전에 됐어요? 네, 그런 바람 그러면 여기서 카약을 하는 곳은 사장님 여기밖에 없나요? 저밖에. 없나요? 아 대박. 기회가 되면 아 제가 진짜. 밟는가? 네네네 좋아요. 쉽지 않겠지만. 아니... 저희 이렇게 연천을 여기서 여행을 마무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네. 어땠어요? 연천? 연천 공기도 좋고 그게 <웃음> 사람들 인심도 좋고 복수도 많았어요 다 이제 약간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하는 코스였고 네. 어제는 약간 맛집이랑 그런 카페 네. 그런 곳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핫플 네.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추천해요 지금 여기 엄마 네. 뒤에 보면 핑크 노을이야 네. 아 예쁘네 그러면 저희는 연천여행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는 또 다음, 다음은 다음 저는 또 파주로 여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파주 평화누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